옆으로 지 않을게요 야, 출국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기내신 먹어요 이 먹어 아니, 오, 있다. 있다. 저는 <웃음> 소고기 스튜 <웃음> <숙주> 시켰고 <웃음> 지연이는 샐러드 <웃음> 뭐야? 사람 좀 싫은데? 시즈너 <웃음> 뜯어봐, 발뜯어 <웃음> <웃음> 쇠고기 스튜랑 감자 저희는 지금 짐다 두고 런던 도착했어요 다가고퓨터 지금 여기 왔어요 아, 예뻐 완전 크리스마스 지금 아, 밥 먹으러 니다밥 먹으러 가고 저희는 무드등을 하나씩 쓰고 가고 있어요 <웃음> 손 흔들어서 카메라가 없던 <웃음> 저희 햄버거 시켰는데 라스트 오더랑 급하게 먹어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<웃음>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지금 조식 먹으러 왔어요. <웃음> 이렇게 토스트랑 스크램블 에그랑 소세지랑 버섯. 최고. 진짜 최고의 선배. 와이파이 있나? 나 토마토 안 먹는데 진짜 토마토 맛있다 토마토가 진짜 파스타 맛나? 음. 오늘 하늘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브리티시 뮤지엄에 왔습니다 열심히 건이가 오늘 진짜 다 짜서 왔거든요 계획을 영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영국에서 살... 고계신가봐요 <웃음> <오>, 어, 반갑다 <웃음> 아, 혼자 오셨어요? 아니 요저요저 알아요 친구 대행 올 사람이 없어서 알바보 아,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관람하러 갑니다 아마도는... 맞은... 런던 이틀차 중식 <웃음> 이거 프라이드 누 <늘> 같은 거예요 <웃음> 오늘도 날씨가 그래도 괜찮아요 새벽 내내 비 오고 지금은 조금 추워요 사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비는 안 와요 <웃음> 오 열차가 들어옵니다. 대빵빵 씨. 어? 샤워 어? 브리지요 순정. 이야. 와 진짜 이뻐. 저희는바로 마켓에 갔습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, 이브. 와 어, 이브라 사람도 진짜 많고, 진짜 냄새가 엄청나요.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. 와, 와, 핫도그 미쳤어 저희가 먹을 바에야야. 맛있겠다. 와. 진짜 신기하다 맛이 완전 상큼해 레몬향이 진짜 많이 난다 응.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이렇게 산타 모자를 쓰고 가는 중인데 가게가 진짜 다 닫았어요 하나도 연 곳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희는 지금 피시앤칩스 먹으러 왔어요. 가게들이 진짜 다 닿고 차이나타운 거의 다 더블프라이스여가지고 아니면 다 추가요금 먹고 크리스마스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.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요. 귀여워. 음. 피쉬앤칩스, 칩스랑, 소스랑...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피쉬앤칩스 같아. 너무 슬프네요. 서요 <웃음> <너무 슬프네요. 웃음> <너무 슬프네요. 웃음> <웃음> 와, 이렇게 예쁘다. 보면 진짜 무슨... 아, 랄라랜드야. <웃음> 랄라랜드는 뭐야? <웃음> <웃음> 랄라라 <랄라블라랜드야. 웃음> <랄라블라랜드야. 웃음> 진짜 미쳤어. 와 저희는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뻐요. 아, 여기도 있어. <웃음> 다 올라갑니다. <웃음> 콜 진짜 예쁘다 말도 안돼와 저기 가보여 여기 어플 진짜 대단하다